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에요 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주산의 나눗셈 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눗셈 기초를 배웠다면 오늘은 곱해서 10 이하인 수와 0이 있는 수를 동시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산은 기초를 잘 배워 놓으면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모두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단단히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주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가 모두 완벽히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왜 나눗셈은 곱셈을 활용해서 계속 빼 빼주는 거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자연수 주산에서 자연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친구들이 나눗셈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오늘 주산 나눗셈 종합으로 기초를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오늘 배우는 내용들 모두 익숙하게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은 큰 수도 쉽게 나눗셈으로 할수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암산으로 넣어. 암산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자 친구들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곱해서 10 이하 인수부터 해 보겠습니다 자 앞자리에서 뒷자리 더한 거1을 빼지니 빼니까 두 자리에서 두 자리를 빼서 0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그건 아시죠 자리점 항상 중요하다 그랬어요 0 자리가 어디냐? 자, 여기가 1의 자리죠? 1의 자리 바로 아래가 0자리예요 96에서 나누어지는 수를 앞에 놨죠? 그러면은 앞에 수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웃음> 9에 3이 몇번 들어가죠? 네, 3번 들어가죠? 그러면 <웃음> 3 3은 9. 1 0이 넘나요? 안 넘나요? 넘지 않죠. 네. 지난 시간에 곱셈의 나눗셈은 몫을 앞에다 잡는다 했는데 3 3은 9. 이렇게 10이 넘지 않는 거는 한칸띄어서 곱셈 곱셈도 한칸 뒤로 했죠. 나눗셈은 거꾸로 한칸띄어서 자, 놓습니다. 3. 주판에 놓은 수랑 얘랑 같이 곱해 줘야 돼요. 3 3은 9. 10이 넘지 않죠? 0 9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나머지가 얼마 남았죠? 6이 남았네요. 6에 3이 몇번 들어가죠? 두번 들어가죠? 2 3은 6 10이 넘지 않기 때문에 몫이 한자리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잡아주고 2와 3을 곱해주면 2 3은 6 0 6하고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32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84 나누기 4자 8에 4가 몇번 들어가죠 네 두번 들어가죠 4 2 8 10이 넘지 않으므로 몫이 한칸 앞으로 가요 4208 빼주고요. 4가 남았네요. 4에 4가 몇번 들어가죠? 4, 1은 4. 그렇기 때문에 10이 넘지 않으므로 한칸 앞으로 해서 1, 1, 4, 4. 알겠죠? 자, 다음, 그럼 다음 것도 쉬워요. 68 나누기 2는 6에 2가 3번 들어가니까 몫이 앞자리가 아니고 한 10이 넘지 않으므로 앞으로 가야 되죠. 2, 3은 0, 6. 자, 8에 2가 몇번 들어가죠? 네, 2, 4, 8에서 10이 넘지 않죠. 그러 그러니까 몫이 한칸 앞으로 가서 2, 4, 0, 8. 해서 34입니다. 다음, 요거는 조금 다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 90. 1. 자 여기서 7로 나눠보겠습니다. 9에 7이 한번 들어가죠. 7, 1은 7, 10이 넘지 않으므로 한칸 앞에 가서 7, 1은 7 뺐어요. 자그 다음 2를 7로 나눌 수 없으니까 21까지 봐야죠. 봐야죠. 21에 7이 몇번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3이 들어가죠. 3, 7이 21자다 나누어 떨어졌네요. 그럼 답이 13입니다. 다음, 56 나누기 4. 자, 이거는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 5의 짝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4에, 아, 5에 4가 몇번 들어가죠? 한번 들어가죠. 10이 넘지 않으니까 한칸 앞으로. 1, 4, 4. 자, 그 다음에 1에, 1을 4로 나눌 수 없으니까 16까지 봐야죠? 16에 4가 몇번 들어가죠? 4, 4, 16. 10이 넘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바로 앞자리에 잡아줘야겠죠? 4. 4 4 16 하니까 답이 14. 네. 알겠죠? 자, 곱해서 1이하인 수는 한칸 건너서 몫을 잡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0이 있는 수. 자, 주상 곱셈과 나눗셈은 0 처리만 잘해 주면 돼요. 그거 0 처리랑 어한칸뛰는 거. 그거. 근데 특히 0 처리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이건 볼까요? 세자리 앞자리, 세자리 뒷자리 더하기 1을 하니까 두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는 3-2는 1, 1의 자리, 이해하셨죠? 자, 그럼 1의 자리, 108에서 4, 자, 보겠습니다. 1의 1을 4로 나눌 수 없으니까 10까지 봐야 돼요. 10, 이거 읽어주셔야 돼요. 10에 4가 몇번 들어가죠? 네, 두 번, 자, 4, 2, 8, 그럼 몫을 이 바로 앞에 잡는다 그랬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팔을 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하고 어떻게 빼나 보세요. 4, 2, 0, 8. 그러니까 한칸 건너뛰게 되죠. 네. 그 다음 28에 4가 몇번 들어가죠. 네. 7번에 7, 28. 자, 이 부분은 쉬울 거예요. 자, 다음 100, 2, 나누기 2. 이것도 0까지 봐야 되죠. 10이라는 거예요. 그쵸? 10에 2가 5번. 2, 5, 10. 그쵸? 요거는 바로 10이니까 바로 앞에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가 남았어요. 2에 2가 몇번 들어가죠? 네, 한번 들어가요. 2, 1은 2. 10이 넘지 않으니까 한칸 건너서 2, 1은 0, 2. 그래서 답이 51입니다. 다음, 120입니다. 120. 여기도0 주의하세요. 뒤에 있는 0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6으로 나는, 6, 2, 10, 2죠. 2, 10, 2 하고 났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경우에요. 2가 아닙니다. 자리 보세요. 1의 자리, 10의 자리죠. 2,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 숫자가 간단해서 그렇죠. 숫자가 복잡해지면요. 어, 기초를 모르면은 막 엉켜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히 인지해 주세요. 자, 다음. 240. 여기도 끝에 0이 있네요. 자, 잘 보세요. 2에 5가 20인 거죠. 몇번 들어가죠? 5, 4, 20 들어갔어요. 그럼 보세요. 4가 아니고 40이죠. 네, 여기 0, 요 0을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은 5에 40이 몇번 들어가죠? 5, 8이 40 해서 네, 48이 됩니다. 다음. 408, 408 자, 이것도 잘 볼까요? 40에 4를 8로 나눌 수 없으니까 40까지 보는 거예요. 8이 몇번 들어가죠? 8, 5, 4, 10 뺐어요. 그 다음에 여기 8이 남았어요. 8에 8이 몇번 들어가죠? 8, 1은 8, 10이 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몫을 한칸 앞으로 해서 8, 1은 8 하니까 네, 51 맞습니다. 자 친구들 어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서 나눗셈의 기본에 대해서 기초부터 잘 설명드렸어요 요 세가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오늘 배운 거를 완벽하게 자 지금 숫자가 간단해서 어 이거 암산으로도 나 그쵸 암산으로 다 나와요 그렇지만 이게 정확히 나중에 하다보면 숫자도 커지기도 하지만 요 중요한 건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0 인데 2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4 0 8인데 40.8로 나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리점 잡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첫 번째 곱셈 나눗셈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완벽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리점 정확히 잡아야죠. 자리점 어떻게 잡는다 그랬죠? 앞자리 빼기 뒷자리 더하기 1을 해 준다 그랬어요. 거기서 시작을 해 주고요. 10이 넘지 않은 건한칸 띄어서 목 몫을 잡고요 0이 있는 경우에도 0 처리를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0이 앞에 있는 경우에도 있고 뒤에 있는 경우에도 있고요 다양하거든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거 정확히 인지해 주시면 어려운 문제 다풀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